오 정말 맞지? 오, 좋은 말이야? 이러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요 운동하시는 매 순간순간에 이거를 적용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멸치탈출연구소 이정원입니다 여러분들 제 회원분들이 왜 3개월 만에 멸치탈출을 할수 있을까요? 운동 신경이 없고 정말 허약했던 제가 빠르게 몸이 좋아진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멸치탈출이 3개월 만에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뭐다 거짓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을 바꿔줄 자신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마음가짐 자체가 소극적이고 약한 멸치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음가짐을 좀만 바꾸면요.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비법을 말씀드리자면요. 목표를 높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멸치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발 근육은 키울 필요 없으니까 살이 더 줬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의 특징이 운동을 할때 그렇게 빡세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어 보충제를 먹거나 그냥 많이 먹는 노력밖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운동을 하실 때 자기가 멸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멸치로서의 힘 밖에 안 냅니다. 몸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정말 죽을 각으로 힘을 내면요. 약 3배 정도의 힘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전이 말을 믿습니다 제가 멸치일 때도 저는 절대 제가 약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암시를 했습니다 제가 추성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추성훈 몸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운동 매 세트 할 때마다 눈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추성훈이다 나는 추성훈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하고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이라도 있어야만 최대치의 힘을 끌어낼 수 있고 이렇게 끌어내야만 근성장의 임박치에 도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켓몬스터 보셨죠? 포켓몬이 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화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을 통해 진화를 하려면요.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치지 않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그 목표 기준치를 높게 잡으셔야 여러분들의 몸이 성장할 수 있고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넘어서의 강도를 어느 정도 뽑아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유튜브가 나은 헬스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초보분들이 운동할 때한개더한개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합니다 자세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수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에 대해서 제일 먼저 찾아보는 거는 운동 루틴이에요 근데 이 운동 루틴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자세도 아직 채 잡히지 않고 주동근을 정확히 사용하는 고립을 할줄 모르는 분들이 한개더 열심히 당겨 봤자 그안 좋은 방향으로 더 구렁텅에 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전 처음 배워요 근데 중앙선도 막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근데 그 가운데 풀악스를 밟으면 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가슴, 등, 어깨 운동을 할 때는요, 이 견갑의 안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막 그냥 개수만 채우려고 하시면요, 이 견갑의 안정이 다 무너져요. 그렇게 해서 체형 불균형이 오거나 이런 어깨 충돌 증후군 각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발 초보자분들은 그한개더 하는 그런 정신과 열정, 끈기, 에너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의 자세를 끝까지 지키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운동 자체를 즐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멸치 대출하고 싶으시다면요 몸이 좋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따라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짐종국님의 마인드인 거죠 이렇게 말하죠 운동을 했을 때, 지쳤을 때 몸이 지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친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운동할 때 즐기잖아요 하기 싫은 거를 꾹 참는 것만으로는 절대 운동이 늘지 않아요 운동할 때 즐기면서 그 고통을 즐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라톤 할 때도 러너스 하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점을 넘기면 고통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왜 줄어드냐면 어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엔돌핀 같은 마약 같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헬스도요 정말 힘든 거를 살짝뛰어넘잖아요 그러면 각성이 돼요. 각성이 되면요. 고통이 훨씬 줄어들고 그때 비로소 운동이 재밌어집니다 헬창들은 이 느낌이 좋아서 운동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신의 한계, 힘든 거를 극복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호르몬적인 반응 때문에 그게 중독이 돼서 헬스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이그 정도까지 내가 하기 싫다. 내가 멸치탈주기랑 하려고 하는데 뭐그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몸은 잘안 크시는 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것보다 더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목표를 높이 잡으라고 말씀드린 게이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미친 마인드로 가져가지고 운동을 해도 여러분들의 몸은 커질까 말까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저 정도는 아, 저 정도 못 하겠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몸은 달라지기 힘들거나 또는 아주 느리게 발전하실 거예요. 제 회원분 중에 몸이 가장 빨리 변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가장 빨리 몸이 바뀝니다. 하고 좀 당당하고 뭔가 좀어깨에딱 펴고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 욕망이 있으시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때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정말 맞지? 오, 좋은 말이야? 이러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요 운동하시는 매 순간순간에 이거를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장담드리지만 운동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 그냥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혼, 마인드, 생각이 다 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운동에 임하느냐에 따라 정말 격차가 커진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물리적인 육체라는 거는 변화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시탈출이 하루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정신이라는 거는요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바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바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고수의 정신을 가지시고 몸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